안녕하세요. 시마뜸입니다 가슴 운동 실전 편 영상이고요. 곧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발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그 자세를 버티면서 호흡을 합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를 척추 쪽으로 당겨줍니다. 마치 바닥에서 몸이 계속해서 멀어지는 느낌을 사용해 주시고요.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멀어지는 대조 에너지에 집중해주세요. 휴식 2세트 꼬리뼈부터 정수리가 멀어진 상태에서 숨을 크게 등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등은 유지되고 바닥 쪽에 가까운 배를 천장으로 들어 올려주세요. 생각보다 숨을 오랫동안 강하게 뱉어 주셔야 합니다. 휴식. 머리는 편안하게 두고 꼬리뼈를 살짝 말아서 허리 부위의 시원함도 느껴주세요. 다시 3세트. 팔꿈치가 과신전되는 분들은 팔꿈치를 1, 2cm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바닥과 몸이 멀어지는 느낌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자세를 취할 수 있어요. 휴식. 다음은 릴링 포지션에서 같은 방법으로 버티기 그리고 호흡을 진행할게요. 두 다리를 붙이고 엉덩이부터 허벅지 안쪽과 무릎을 단단하게 잠궈주세요. 그 다음 호흡과 함께 팔 그리고 상부쪽 에너지로 버텨줍니다. 휴식 체중이 하체보다는 오히려 상체, 손바닥부터 윗가슴과 어깨 쪽으로 실려있는 거를 느껴주시고요. 저처럼 종아리를 뗀 상태에서 진행을 해도 되고 붙여서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꼬리뼈를 살짝 배꼽 쪽으로 말아주세요. 휴식. 손바닥 전체로 바닥을 밀어내고 날개뼈 사이에 있는 척추가 최대한 천장 쪽으로 멀어지는 데에 집중합니다. 윗가슴은 열린 상태에서 스트레치 상태예요. 배꼽이 풀어지지 않게끔 단단하게 호흡과 함께 닫아줍니다. 휴식. 이번엔 풀 플랭크 포지션을 취해볼게요. 두 다리를 붙이고 뒤꿈치부터 정수리까지 센터라인이 곧게 펴져 있는 상태로 버텨주세요. 뒤꿈치는 너무 까치 발도 아니고 너무 바닥에 닿지도 않게끔 일직선으로 유지해줍니다. 휴식. 지금부터 조금씩 힘이 들 거예요. 호흡과 몸통의 에너지를 같이 사용해 주시고요. 엉덩이 힘을 꽉 주고, 배 힘은 더꽉 주고 이 상태에서 호흡을 강하게 뱉어주세요. 계속해서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멀어지고 정수리부터 뒤꿈치까지 서로 멀어지고 길어지는 느낌을 사용합니다. 손목 또는 팔꿈치에 체중이 많이 실리는 분들은 워밍업 또는 닐링 자세에서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주세요. 턱은 살짝 당긴 상태에서 뒷목도 길어지는 느낌을 사용합니다. 손바닥으로 계속해서 바닥을 밀어내주시고요. 배꼽은 단단하게 척추 쪽으로 당겨줍니다. 휴식. 이제 버티는 동작에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해볼 텐데요. 릴링 포지션에서 푸쉬업 자세를 취하고 3초 버텼다가 바닥을 밀어내면서 일어납니다. 하나, 버티면서 내려갈 거고 바닥을 아주 강하게 밀어냅니다. 시선은 매트 끝 또는 살짝 앞을 유지해주시고 윗가슴을 스트레치하면서 내려갔다가 밀어내는 강한 힘으로 일어나주세요. 3초 버티고 내쉬면서 밀어내고 엉덩이도 바닥과 가까워졌다가 밀어내는 힘과 함께 들어줍니다. 무릎과 발등에는 힘이 많이 없어요. 가슴과 손바닥으로 체중을 실어주시고 위쪽 상부 상체의 힘으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냅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호흡과 함께 밀어내고 휴식 1분 동안 휴식을 취할 거고요. 레스트 포지션을 취하기도 하고 일어나서 윗가슴을 열어주는 스트레칭도 하고요. 물도 마셔주세요. 꼬리뼈부터 말아서 상체를 세워주시고 깍지 낀 상태에서 날개뼈는 내리고 고개는 천장 쪽으로 들어줍니다. 제가 진행하는 스트레칭을 천천히 따라해 보도록 합니다. 10초 남았어요. 다 릴링 포지션을 취하고 스트레치를 했다가 두 번째 운동 들어가 보겠습니다. 릴링 포지션에서 팔꿈치를 접어 바닥에 전신이 닿고 한 번에 내쉬는 에너지로 밀어냅니다. 마치 겨드랑이와 가슴을 스트레치하면서 바닥에 서서히 가까워지고 한 번에 엉덩이부터 복부까지 힘을 꽉준 상태에서 손바닥 전체를 밀어내는 힘으로 팔꿈치를 펴주세요. 내쉬면서 후. 상지 근력이 약하거나 복부 힘이 부족하신 분들은 약간의 웨이브 형태로 일어날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지만 점점 무릎부터 머리까지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는 거를 목표로 꾸준히 운동을 진행해주세요. 두개더 해볼게요. 하나, 후. 날개뼈가 뒤로 밀리지 않게 아주 강한 에너지로 바닥을 밀어냅니다. 휴식 60초. 휴식 시간에도 계속해서 호흡을 넣어주시고요. 물을 마시거나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근육이 충분히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쉬어주세요. 지금부터 점점 강도는 힘들게 느껴질 거예요. 계속해서 상체 겨드랑이 부위에 더 집중을 할 거고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게끔 복부랑 엉덩이, 코어 힘을 사용하려고 노력해 줄게요. 세 번째는 완전한 푸시업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여성분들이 푸시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때문에 저만큼 내려가지 않아도 되고요. 1cm만 구부렸다가 일어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대고 하는 것도 좋고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운동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고 다시 1분간 휴식을 취합니다. 무릎을 뗀 상태에서 푸시업을 잘 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운동에서 푸시업을 하지 않고 플랭크 자세에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운동을 해주세요. 팔꿈치를 접었다 펴는 것은 일단은 셋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5초. 다시 가볼게요. 방금 전까지 진행을 한 1센트 운동을 두번더 반복해 볼게요. 3초 버텼다가 팔꿈치를 펴고 팔꿈치를 접었다가 3초 버티고 몸 전체로 밀어내는 느낌을 사용합니다. 팔꿈치를 완전히 펴칠 때는 날개뼈 사이가 바닥으로 가라앉지 않고 쫙 펴지는 느낌이 있어야 해요. 3초 버티고 강하게 밀어내고 점점 더 버티는 에너지에 집중을 하셔야지 힘들지만 가슴 부위의 운동을 그리고 근육에 대한 느낌을 찾을 수 있어요. 어깨랑 귀 사이는 계속해서 계속 멀어지는 느낌을 유지해주세요. 마지막 엉덩이를 뒤로 빼고 휴식을 취합니다. 남았어요. 두번째 운동 2세트 진행합니다. 마치 무릎부터 가슴까지 아주 천천히 바닥에 몸을 내려놓았다가 가슴과 어깨 전체 힘으로 바닥을 밀어냅니다. 마시면서 내려가고 내쉬면서 일어나고 다시 마시면서 내려가고 내쉬면서 업 버텨주시고 강한 힘으로 밀어냅니다. 4개 네 더. 힘든 분들은 천천히 웨이브를 타면서 상체 먼저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떼도 괜찮습니다. 가능한 범위까지만 진행해주세요. 다시 휴식. 몸을 잘 따라 하시는 분들은 내일 그리고 그 다음날 겨드랑이부터 어깨 전체에 묵직한 근육통과 근육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더 강하게 나실 거예요. 첫번 운동, 무릎을 뗀 상태에서 푸쉬업 진행해볼게요. 힘든 분들은 이 자세에서 버티기만 진행을 합니다. 팔꿈치를 접었다가 가슴 전체로 밀어내는 느낌. 손바닥이랑 상체 쪽으로 체중을 실고 전체로 강하게 밀어냅니다. 저도 힘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세 개만 풀푸쉬업을 하고 나머지는 무릎을 대고 진행을 했어요. 나중에는 어깨와 가슴 근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제가 푸쉬업 챌린지도 한번 영상으로 기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20초. 10초. 너무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 3세트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 비밀인데 저는 촬영할 때휴식 시간 없이 했습니다. <웃음> 무릎을 대고 아래에서 버텼다가 밀어내주세요. 최대한 팔꿈치를 옆에 45도 방향으로 열어줬다가 손바닥과 가슴 근육을 이용해서 전체로 한번에 강한 힘을 사용해서 밀어냅니다. 밑가슴은 계속 스트레치하는 느낌으로 열어주시고요. 배가 바닥으로 풀리지 않게끔 복부 힘도 유지해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턱은 당긴 상태에서 고개가 꺾이지 않게 주의합니다. 엉덩이의 힘도 꽉준 상태에서 팔꿈치를 펴주세요. 휴식 5분 남았어요. 여러분 화이팅! 30초 20초 화이팅! 팔꿈치를 접어서 바닥에 몸이 다 닿았다가 한 번에 밀어내듯이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엉덩이 힘도 함께 사용해 주셔야지 골반을 뗄때덜 힘들 거예요. 후! 저도 조금 힘이 빠져서 약간 웨이브 형태로 하고 있어요. 팔꿈치 접었다가 가슴 근육 이용해서 밀어내고 세개더후두개더후 라스트 원 휴식 30초 무릎뗀 상태에서 플랭크 자세 취해 주시고 마지막 풀푸쉬업 팔꿈치 접고 펴고 가슴 근육으로 이완했다가 수축해 주세요. 마시고 영착. 무릎 뗀 상태에서 팔꿈치를 넓게 구부리고 내쉬는 호흡에 바닥을 밀어냅니다. 하나 더. 끝. 엉덩이를 뒤로 빼서 먼저 레스트 포지션을 취해 주시고요. 꼬리뼈부터 말아서 상체를 세우고 날개뼈 낮춘 상태에서 윗가슴을 열어줍니다. 팔을 가능한 범위까지만 살짝 들어주세요. 양손을 머리 뒤에 대고 팔꿈치를 좌우로 멀리 넓혀줍니다. 겨드랑이 부위에 스트레칭을 느껴주세요. 등을 둥글게 말았다가 한번더 가슴을 열어줍니다. 다시 날개뼈를 뽑아내는 느낌으로 등을 말아줬다가 가슴을 열어줍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